강남 사고로 꼽히는 강동구 내 고덕지구의 대장주 단지인 고덕아르테온 전용 84 실거래가가 최고가와 비교해 최근 5억 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송파구 잠실동 및 동작구 흑석동 등서울 주요 입지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최고가와 비교해 약 4억 5억 원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금리 불확실성이 맞물려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일부 금매물을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도입된 강력한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있어 한동안 시세보다 수억 원, 호가가 낮은 금매물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덕가르테원 전용 849억 8천만, 14억 8천만원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가르테원 전용 84.97는 지난달 18일 14억 8천만원 18층에 중개거래됐다 같은 34평형인 84.93과 4월 19억 8천만원 11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불과 3개월 사이 실거래가가 5억 원하락했다. 최고가 거래가 나온 동은 단지 인근 명예글린공원에 바로 맞닿아 있어 녹지시설을 지근거리에서 이용하는 소위 숙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평면 구조가 수요가 많은 판상형이 아니다. 최저가 거래가 나온 주택형의 경우 판상형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주택형 간 시세는 비슷하다는 것이 인근 공인 업계의 설명이다. 단지가 있는 강동구 고덕지구는 고덕아르테원 4066가구 2020년 입주를 비롯해 고덕그라시움 4932가구 2019년 고덕센트럴 라이파크 1745가구 2019년 고덕자이 1824가구 2021년 고덕롯데캐슬베네르체 1859가구 2019년 등 신축대단지가 운집해 있고 서울 지하철 5선이 관통해 생활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일대 신축단지 84호가는 높게는 20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실제로 고덕글 아시움은 지난해 10월 20억 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이번 하락 거래는 지인 간 거래 등 특수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사정에 정통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급매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건 이라며 가격을 소폭 낮추는 것으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시세와 비교해 5억 원가량 호가를 내렸다. 고 말했다. 일시적 이주택은일주택자가 거주지 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을 칭하는 개념으로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분류되게 되는 만큼 처분 기한이 임박한 매도자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잠실 흑석 등 핵심 입지에서도 4에서 5억 원 하락거래 속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이나 동작구, 흑석동 등 강남권 또는 중강남권으로 평가받는 지역에서도 최고가 대비 가격이 4억 5억 원가량 떨어진 거래는 다수 포착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서 84.8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27억 원 14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18일 22억 5천만 원 7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며 약 9개월 사이 가격이 4억 5천만 원 하락했다. 올해 4월 26억 5천만 원 17층에 손받뀜된 잠실동 리센츠 84.99는 한달 뒤인 월 22억 5천만 원 29층에 거래됐다.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아크로리브아인 84 가격이 올 2월 25억 4천만원 5층에서 19억 8천만원 1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공인중개사 주관하에 이뤄진 중개거래다. 잠실에스의 경우 최고가 거래와 최저가 거래가 모두 한강이 보이는 같은 동에서 나왔다. 층수나 인테리어 상태 등의 차이는 있으나 인근 공인업계에서는 최근 하락폭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한다. 단지 사정에 정통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최저가로 거래된 물건은 한강뷰가 나오는 동임에도 금매로 나왔다. 며, 일시적 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 대출상환 부담의 집을 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안다. 도전했다. 수요 위축에 급금매만 간간히 거래되는 현상 이어질 듯. 서울 주요 입지에서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수요 위축으로 인한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 꼽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집계 기준 613건으로 역대 최저 기록 경신이 확실시된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개의 자치구당 25건 꼴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울 각지의 공인중개사는 수억 원 호가를 낮춘 매물이 아니면 집 쫓아보지 않겠다는 매수자가 부지기수 라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이라는 수급 문제를 금리 인상이 덮어버린 상황 이라며 수요가 극도로 위축되며 <목소리> 거래가 말라붙고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수치화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76을 기록해 한달 전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으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 정부 집권기 생긴 각종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에 더해 매수자들은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다. 는 고점 인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박 교수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유지되며 시중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며 일부 금매물을 위주로 나타나는 실거래가 하락 현상과 전반적인 집값 약보 합세 현상은 서울 핵심 입지에서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뭐 전망했다.